안녕하세요 장사공프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열심히 살지 마세요 라는 건데요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말이죠 저도 한때는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장사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장사가 안되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저 말은 그냥 뜬구름 잡는 예전 선인들이나 하는 말로 생각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 전에 만난 어느 한 식당을 운영 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가게를 운영 하셨어요 잠도 하루에 5시간밖에 자지 않을 정도로 모든 열정을 가게에 쏟아 부었죠 그런데 가게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져만 갔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1년 만에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게 돼요. 그동안 가게에 쏟았던 열정과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멘탈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또 다른 사장님은 그 반대였어요. 가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열심히 한게 아니라 오히려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만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 좋았어요. 1년 차에 벌써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지금은 전역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 서 식품사업을 하고 계세요. 식자재 전문 사업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확연한 차이점은 바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이었어요 이 둘은 비슷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첫 번째 사장님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를 했고 두 번째 사장님은 잘 알고 대처를 한 거죠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장님의 가게는 입지가 참 좋지 않았어요 맛과 분위기를 떠나서 입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왔 두 번째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지 않은 입지에 창업을 해서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이 둘의 대처 방안은 각기 달랐는데 첫 번째 사장님은 신메뉴를 개발해서 좀처럼 보기 힘든 메뉴를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했고 두 번째 사장님은 지역기반 마케팅을 펼치면서 손님들을 모으는 전략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두 번째 사장님이 훨씬 더 좋았고 첫 번째 사장님은 제기 불능까지 가게 된 거죠.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단지 입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떤 형태의 식당을 운영하셨는지 그리고 외식업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략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대처 방안을 어디서 찾았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열심히 한건첫 번째 사장님이 몇 배로 더 열심히 한건 맞아요 신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테스트 음식을 만들면서 하루에 5시간도 못 자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반대로 두 번째 사장님은 그 시간에 집에서 지역기반 마케팅에 시간을 쏟은 거죠 첫 번째 사장님보다는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말이죠 양눈 옆이 가로막힌 경주마는 앞만 보고 달리죠 다른 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사장님은 앞만 보고 달렸어요 본인의 판단하에 특이한 신메뉴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한 거고 두 번째 사장님은 푸르른 초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처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 고수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아주 쉬운 이론이지만 왜첫 번째 사장님은 옆이 가로막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을까요 그건 바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장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중에는 첫 번째 사장님처럼 신메뉴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긴 지역기반 마케팅을 해봐라 라는 말도 동시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행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오늘 당장이라도 할수 있는 것을 실행한 거고 그게 먹힌 거죠 첫 번째 사장님에게는 장사 할아버지가 가서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보는 시야가 좁으니까요 이건 고집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백종원 아저씨가 솔루션을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대중들의 문매를 막고 악마의 편집에 휩싸여서 장사를 망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백종원 아저씨의 솔루션과 방송의 힘으로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백종원 아저씨의 솔루션이 100% 맞아 떨어져서 성공한 게 아니라 방송에 나갈 것이고 백종원 아저씨와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 단점들이 수반되니까 업계에 자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을 해 보는 거죠 방송에서도 밀어줄 게분명하니깐요 장사는 처세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참 중요해요 이번 달에 장사가 잘 되지만 다음 달에 장사가 안될수 있고 올해에는 5억을 팔았지만 내년에는 1억도 못팔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본인 혼자만의 판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운영하는 가게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마인드가 지배적이니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가 잘안 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맞는 말이죠 전체적인 외식시장의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고 또 침체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건 자기 위안이에요 내가 안 돼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구나 하고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장사 의지도 떨어지고 폐업을 하는 거고요 열심히 장사하지 마세요 라는 건 타겟을 잘못 잡고 아무리 실행해 봤자 시간, 돈만 쏟아 붓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하다 보면 잘못된 문제 파악으로 그때부터 꼬이게 되는 거죠 손님들의 불만을 듣는 건참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 손님들의 불만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들은 전문가이고 업계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건 그들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걸 손님들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양눈 옆을 가린 경주마처럼 되면 끝내는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지쳐 쓰러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접수되겠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는 거고요 며칠 전에 한 구독자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카톡으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매출도 잘안 나오고 힘들다 뭐 해결 방안이 있냐 라고 말이죠 제가 24시간 카톡을 들여다보진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답도 못해 드리고 가게 상황을 채팅만으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질문을 드리는데 몇 시간 정도 답을 못해 드리다 보니까 그분이 약간 언짢으셨는지 저에게 대뜸 장사하고 마감하고 피곤한데 왜 답을 안 해주느냐 없는 시간 쪼개가면 질문한 건데 왜 조언을 안 해주냐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늦게 답을 드렸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는 그 뒤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저도 굳이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고요 저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지 못해요. 업계에 유명하신 컨설턴트 분들이나 코치 분들이 직접 내방해서 가게의 여러 상황을 체크하고 솔루션을 준다면 믿고 실행해볼 만 하겠죠. 하지만 채팅으로 그리고 전화로 이루어지는 상담이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무슨 대단한 방도가 있다면 제가 그 분야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단지 본인 스스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게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대화방을 시작한 거니까요 열심히 다른 사람의 조언, 솔루션을 듣는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많은 외식업 관련 책을 읽어도 그저 제자리인 모습을 보면 알수 있죠 그분들처럼 되기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설령 같은 조건에 같은 시기에 똑같이 한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단지 그들의 조언과 솔루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라도 실행을 해야만 7마리가 풀리는 거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고수분들의 조언은 듣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상기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세요 수제버거 배달집을 운영하는데 도저히 혼자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면 잘나가는 옆동네 수제버거 사장님을 만나보세요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옆동네 사장님을 만날 의지가 부족하다면 장사를 꾸준히 하긴 힘들 거예요 옆동네 사장님이 안 만나준 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도는 해보고 단정을 짓더라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만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개인 전화번호가 없지만 이메일이 있구나 이메일을 보내보자 이런 단순한 논리의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장사할 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문제점이 생겼다고 판단 했을 때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거든요 열심히 장사만 하지 마세요 열심히 갈망을 해 보세요 나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줄 그 사람에 대해서요